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음식 성애과 전문의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통찰음식 주제는 미네랄 시리즈 중에 구리와 망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리와 망간이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금속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량 미네랄은 아니지만 미량 미네랄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구성성분의 0.5% 정도 차지하는 작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미량 원소이자 미량 미네랄이 구리와 망간이 되겠습니다 구리와 망간이 음식이 있다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것을 섭취해야 되나 혹시 중금속은 아닌가 또 걱정을 하신 분도 많으시죠 중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 주기율표상 29번인 구리와 84번인 납 사이에 있고 또 질량이 4.5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리부터 중금속에 들어가긴 하는데 구리가 가장 가벼운 중금속이고 많이 쌓이면 중독이 되지만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는 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구리를 먼저 볼까요? 구리라는 것은 동이죠. 금, 은, 동메달 중에 동메달을 만드는 것이 구리 금속인데요. 구리라는 금속의 특성은 부드럽고 두들겨 패서 금속이 성형을 하기가 좋게 되겠고 금속 결합은 비교적 약한 편이기 때문에 무른 편에 속하는 금속이기도 하죠. 은 다음으로는 순수 금속 중에는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이기 때문에 구리의 특징은 전도를 잘한다. 보통 우리 몸에는 키로당 1.5g 정도의 아주 작은 소량의 구리량을 지니고 있고요. 그렇지만 동물과 식물, 생물에서는 세포를할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구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구리의 미네랄은 전송을 해주는 미네랄입니다. 그러면 뭐를 전송해 주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전자 음이온을 전송해 주고 우리 몸에 있는 열, 산소를 운반해 주는 미네랄이다. 그래서 전자를 운반해 줄 때는 전자를 잃은 산소를 산 산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산소가 있는데 전자를 붙여서 활성산소를 만들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백혈구에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병균을 죽이는 면역기능도 구리가 도움을 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산소 음반을 구리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경로는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셨을때 그것을 가스 교환을 해서 적혈구가 받아 갑니다. 적혈구에서 어디서 에 받아 가냐면은 헤모글로빈에서 받아 가게 되겠죠. 그런데 헤모글 글로빈은 햄과 글로빈 이 힘이라는 것이 빨간색 우리가 피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색소를 힘이라고 하고 글로빈은 거기에 붙어있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빨간색소가 사이토크롬이라는 색소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적혈구 있는 헤모글로빈의 힘에 붙어있는 사이토크롬이 산소를 받을 때는 사이토크롬 C-옥시데이스 라는 호효소가 있어야지 산소를 붙여서 운반을 할수 있는데 이 산소를 붙일 때 사이토크롬 C-옥시데이스의 구성성분 중에 구리가 들어간다. 결국 구리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산소를 적혈구 붙여서 운반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산소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ATP를 내서 에너지를 생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구리가 결핍이 돼있다 구리가 부족하다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왠지 모르는 피곤한 기운이 생기는 이유도 이 에너지 생성을 덜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구리가 내분비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신은 구리 수치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구리는 전기전도가 강해서 강한 전기전도에 강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가 무선으로 하는 스마트폰이 무선 이어폰 이런 것을 계속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면 구리가 계속 쓰이다 보니까 부신 피로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 쓴다든지 무선 이어폰을 계속 쓰는 것이 우리 몸에 는 구리 결핍을 만들어서 부신 피로를 만드는 역할 중에도 하나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구리가 근골격계의 역할을 해서 힘줄이나 인대나 피부 같은 결합조직을 생산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 또한 뇌신경계에서도 역할을 하게 되는 인데요 뇌신경계에 있는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 호르몬 그리고 신경이 쓸때 긴장할 때 집중을 하게 되는 노르 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호르몬 이세 가지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또 구리가 쓰이기 때문에 구리가 결핍이 되고 구리가 적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떨어지고 집중하는 것이 떨어진다 결국 우울해지거나 산만해지기 때문에 뇌신경계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리가 우리 몸에 쓸까요? 일단 먹는 것 음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에서 수돼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과정을 거친 이후에 간에서 만들어지는 세류로플라스민이라는 구리 운반 단백질이 구리를 바깥으로 꺼집어내는 것이죠. 결국 간에 있던 구리를 바깥으로 꺼집어내는 것이 세류로플라스민이라는 단백질이고 그것이 활성화된 구리로 피소로 들어가서 조직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류로플라스민이다. 이 구리 운반 단백질은 우리 몸이 이상이 없어야지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이 너무 피곤하다 몸에 이상이 있다면은 구리 운반 단백질을 만들어내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활성화된 구리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간에 구리가 훨씬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구리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신 피로가 심해지면 구리가 쌓이게 되고 구리 중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많이 심하게 된 것이 윌슨씨 병이라는 구리 중독 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 운반 단백질인 셀룰로플라스민은 구리의 도움을 받아서 구리를 운반하면서 제2산 산하철, 2가 산하철에서 3가 산하철로 산화를 시키게 되죠. 삼과산화철이 트랜스페리나는 철 운반 단백질에 운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철을 적혈구로 운반시킬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결국 구리 운반 단백질에 구리를 태워서 그것이 철 운반 단백질이 철을 태우도록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리 운반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결국 철이 운반이 안 되기 때문에 빈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구리 운반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부신과 간이 조화롭지 않은 상황 결국 부신 피로가 빈혈로 이루어진 것은 구리 운반 단백질을 생성을 잘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기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리가 결핍되거나 세류로플라스민이 결핍됐을때 생기는 구리 결핍의 현상 빈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던 구리가 산소 운반 말고 전자를 운반한다고 그랬죠 음이온을 운반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백혈구를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구리가 운만을 또 못해주기 때문에 백혈구의 총알을 만들어 주지를 못하니까 백혈구의 기능에 이상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리가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리가 우리 몸에 계속 쌓이면 비활성화된 구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간에 축적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심해지면 윌슨 씨 병, 간이 구리 중독으로 차는 결국은 간이식을 해줘야 되는 위험한 유전자 질환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뇌신경 질환, 뇌신경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치매라든지 우울증, 그리고 정신분열병 등에도 구리의 중독과 상당히 관련이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원인으로 구리 중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열 전도율이 높다고 주방에 구리 제품으로 된 것을 혹시 쓰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미량만 필요한데 너무 구리로 만들어진 주방용품으로 무엇을 데워 먹거나 한다면은 이걸 피해야 될 것이고요 여성분들이 피임약을 상시 복용을 하시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구리의 중독을 또 유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신이 약해지면 세류로플라스민이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비활성화된 구리가 많아지면서 구리 중독으로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망간을 볼까요? 망간은 지각에서 세 번째 로 많은 전이 금속이고 지각 12번째로 많은 전이원소 원자번호 25번이다 라는 것이죠 철과 비슷한 회백색이고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성질이 있어서 철과 혼합된 형태로 주로 존재하게 됩니다 망간은 자성이 강해서 망간전지라는 말씀을 드려보셨을 건데 자성이 강해서 우수한 전자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산업에서는 강철의 합금에 쓰이기도 하고 건전지라든지 동전의 합금에 쓰이기도 합니다 망가는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일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효소를 도와주는 것이죠. 효소가 우리 몸의 전체 대사를 움직이는 일꾼이라면 그 일꾼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잇몸, 인대, 뼈 이런 것을 만들어 낼때 효소가 쓰인다면 그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로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혈액에서는 응고인자 또 호르몬 등의 형성에서도 조효소로서 형성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과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영향을 주고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망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간 영양제가 뇌기능 개선제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요 이 망간은 에스트로사이트라는 별아교세포가 있는데 별아교세포는 쉽게 말하면 뇌의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세포다 라는 것이죠 결국 뇌의 쓰레기들을 처리를 잘 해줘야 우리 뇌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사이트 안에 망간이 있습니다 결국 망간이 결핍이 되어 있다. 뇌에 있는 찌꺼기들이 많아졌다. 라는 이런 신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프리라디칼 디펜스 시스템도 망간의 도움으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간은 굉장히 작은 일꾼이지만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 대사 이상이 있어서 근육 뚫림이라든지 심하면 골다공증에 영향을 줄수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또 많아지면 신경이 손산될 수 있기 때문에 망간을 영양제로 먹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구리는 전송을 일으켜주는 미네랄이고 망간은 전이를 일으키는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 간이나 폐나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연결해서 전송을 해주고 전이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조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구리와 망간은 미량 미네랄이지만 없어지면 그때 우리 몸에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절대 무시를 하시면 안되겠지만 이것을 영양제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중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골고루 먹음으로써 이 구리와 망간의 결핍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